안녕하세요 음, 지난번에 짧은 동영상으로 요런 엔드밀을 하나 음,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음, 오늘은 이 엔드밀을 어떻게 모델링 하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 이 기하학적인 모양은 블렌더에서 약간 좀 구현하기가 힘든 면도 있기는 하지만 음, 오늘 제가 드, 어, 보여드릴 것은 아, 이런 방법으로 이런 방법으로 이런 기하학적인 모양을 만들 수도 있구나 뭐 그런 걸좀 보여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메테리얼 모드로 보고요 지울게요 필요 없는 것들 지우고요 <웃음> 자 요런 엔드미를 만드실 적에 일단 몸체가 되는 바디를 만들 건데요 실린더를 이용할게요 실린더는 일단 32 각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워 보이게 하기 위해서 128등분으로 나누고요. 그러면은 이제 훨씬 부드러운 실린더가 되겠죠? 이 실린더를 뭐 이런 엔드밀, 엔드밀과 비슷한 높이로 잡아줄게요. 그 다음에 이 엔드밀을 보시면은 이렇게 홈이 파여있는데 이 홈을 보시면은 제가 돌려 보시면은 이 어, 홈이 아랫부분으로 가면은 깊이가 낮아지다가 윗부분으로 갈수록 윗부분으로 갈수록 이 홈이 깊어져요 그러니까 요런 이런 기하학적인 모양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어, 쉬운 게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어? 이런 방법이 있구나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날 모양, 날 모양의 그 상부, 상부의 날 모양을, 어, 파넬 그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게요. 네, 이렇게 하고요. 음, 날이, 밑에 축에는 바짝 붙어있고요 Y축과는 y Y축 약간 거리를 두고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할게요 X축에는 간격 없이 붙어있는 모습으로 하고요 자 이렇게 하고 얘를 편집을 할 건데 음, 에디트 모드에서 볼텍스를 편집을 할거고요 볼텍스를 음. 벌텍스에다 베베를 줄 거니까. 이 정도 좀, 이게 벌텍스가 많을수록 좀 부드럽겠죠? 최종적인 그 윗부분의 날의 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이제 연마가 될 거고요. 얘를 그대로 아래로 이, 익스트루드 시킬게요. 한이 정도까지는 내려와야 되겠네요. 린더를 수직방향으로 그 루프컷을 좀 많이 할게요. 뭐 많이 하면 좋겠지만 은또 cpu에 무리가 가니까 한100 정도로만 나눠줄게요. 너무 많은가요? 이것도 예 일단 100 정도로 나눠주고요. 음 얘는 이제 아랫부분은 윗부분에 날, 그날 연마모양과 아랫부분의 날 연마 모양이 다르니까 얘도 좀 편집을 해줘야 돼요. 일단 얘를 가리고요. 아니 얘를 가릴 필요가 없이 엑스레이 모드로 보고요. 네, 그래서 밑에서 보려면은 컨트롤 넘버패드의 7번 키를 누르시면 돼요. 7번키를 네 이렇게요. 이렇게 진입부분이 밑에서는 연마, 연마되는 연마 부분이 어, 깊이가 낮고요 위로 갈수록 연마되는 부분의 깊이가 어, 깊어져요 자, 이렇게 해 놓고 얘도 약간의 굴곡을 줘야 되니까 루프컷을 할게요 음, 에디트 모드에서 루프컷 컨트롤 R 하고 얘도 100등분 정도를 해 줄게요 그 다음에 얘를 <웃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만큼을 파낼 거예요. 한번 파내 보겠습니다. 얘를 불린으로 하고 얘를 파낼 거예요. 그런데 이그젝트라니까 블린 디퍼런스가 작동이 안되네요. 패스트로 해야지만 작동이 되네요. 일단 패스트로 음, 블링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플라이를 해주고요. 얘를 3D 커서를 중심으로 90도 돌려줄게요. R, Z축에 따라서 90도 불린 작업을 해주고요. 어플라이를 해줍니다. 얘를 일단 좀 가려볼게요. 히든 시켜볼게요. 네,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 네,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경사면 날을 만들어줘야 돼요. 경사면 날을 만들기 위해서, 음, 일단, 박스를 하나 불러올게요. 박스를 위로 올리고요. 박스에 음. 박스의 오리진 위치를 요 점으로 해 줄게요. 볼텍스는 요 점을 이 박스의 오리진 위치로 잡아 줄게요. 먼저 스냅 볼텍스에서 커서를 셀렉트까지 끌고 오고요. 그다음에 오브젝트 모드에서 셋 오리진을 커서 있는 곳으로 해 줍니다. 그러면 이이 이 박스의 오리진은 요끝 모서리가 기준점이 돼요. 이 기준점을 영0으로 옮겨 봅시다. x축도 0, y축도 0. 옮기면은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정확하게 이 오리진이 이 실린더의 중심에 가 있게 돼요. 그러면 얘를 그대로 그래야죠? 잘. Y축으로 기울여주세 기울여주세요. 15도 불린 작업으로 나를 네 군데 만들 거예요. 자, 린 박스, 오프라 l 다시 기준점은 3D 커서로 해서 R, Z, 90도. 이 커서를 다시 이, 이 실린더 좌표의 중심으로 보내야 되니까 Shift C를 누를게요. Shift C. 90도 해주고요. 네, 잘, 날이 잘 생겼네요. 한번더 불린 작업을 해줄게요. 90도 돌리고, 다시 불린, 어플라이 해주고요. 이 예, 박스도 감추겠습니다. 그러면, 자, 날, 날 경사면도 잘 만들어지고, 날도 잘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얘를 비틀면 돼요. 얘를 잡아주고, 리니어로 해서, 부터 그 연마가 시작되는 점까지 잘 조절을 해줄게요. 하고 180도를 돌려주겠습니다. 180도. 네. 이렇게 엔드밀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 주고 이제 재료를 정해주면 돼요. 재료는 뭐 그냥 메탈, 메탈로 해서. 메탈릭 주고 러프니스 빼고 주고, 네 그다음에 표면이 약간 스무스하지 않으니까 쉐이드 스무스 작업을 해주고요, 음, 오토 스무스 작업을 클릭을 해서.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엔 조금 더 재밌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